가슴가 다더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보름과 주의 말씀 주의 행과 그리지 왕황결같이 허, 허, 허, 허, 허, 일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우리들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가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허, 주들을로 오스물을 저 우리들을 저희 니또그좋으시찾아 우리들을 소소 so, so, so, so, s 지 s 나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 게